여기는 홍콩에서 제일 큰 란타오 섬이고요. 제가 살고 있는 섬인데, 근데 워낙 커가지고, 제가 살고 있는 쪽 반대방향 쪽에 있는, 여기 광동으로, 어, 쏘이하우촌이라고 하는 굉장히 외곽지역인데, 이쪽에 좀, 그나마 좀 저렴한 방두 개짜리 월세집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따로 부동산이 없어서 여기 니까 이제 월 월세하고 매매한다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고요. 굉장히 지금 좁은 골목길을 지금 이동 중입니다. 지금 들어자마자 오 부엌이 있고요. 지금 그쪽에 화장실 있고 그리고 네, 여기 지금 방두 개. 네, 여기 작품방같고방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방 사이즈로. 지금 네, 1층이라서 조금 거시긴 한데. 아 네. 네, 여기 이제 뭐 세탁기 놓는 데 같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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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목층삼목칭삼 음. 예, 지금 겁나게 빨리 집을 봤고요. <웃음> 집 주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3층 집인데, 제가 본 집은 1층이었고,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일반 오래된 예, 집들도 있고, 또 이런 예, 집들도 지금, 어, 이런 집들도 있고, 뭐, 그렇게 주변이 우아한 편은 아닌데, 뭐, 그렇다고 나쁜 편은 아니고, 여기까지 이제 차가 올라오고, 그리고 저기 밑에 주도로가 있는데, 거기 가면 이제 여기서 그 통청까지 가는 버스가 다녀요. 여기도 동네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, 예,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음. 마작도 하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. <웃음> 분위기 좋네, 분위기는. 음. 어, 여기 식당 아저씨가 되게 좀 친절하신 것 같아요, 되게. 예. 응. 아, 아, 아, 그리고 지금 돼지 족발 밥을 시켰어요. 홍콩의 돼지 밀 오,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. 와, 여기 지금 여기 버섯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족 돼지 족발 리고그 다음에 야채도 있고. 我們報去了。歡好我好是 네, 유일한 식당인가 봐요. 네, 그리고 뭐 마을 분위기는 이렇고요. 네, 여기 뭐뭐 뭐 이렇게 야외도 에 테이블 있어가지고 굉장히 운치 있고요. 뭐 솔직히 시내 쪽으로 출퇴근할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또 얼레벌레도 그냥 주차비 안 내고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네, 차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앞에 또 버스 공장 하나 있고. 지금 통청역으로 가는 지금 버스가 지금 예,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 주도로 쪽에 인도가 잘돼 있는데 예, 소음가가 좀 많습니다. 예,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5분 정도 오니까 여기 등산 또 입구가 있어요. 예, 여기 통청로드로 연결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렇게 등산 입구도 지금 위치에 있고 지도도 지금 보이고요. 어, 이런 집은 대박이다. 되게 집은 별로 안 좋은데, 아, 이게 막, 이게 다, 아당도 있고, 어, 장난 아니다. 지금 바닷가 쪽으로 이동 중인데, 이쪽에도 지금,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가끔 트래킹 하면은 맨발로 많이 걷는데, 여기에는, 소, 음가가 많아서 도저히 멤버로 지금 갈 수가 없네요 지금 이쪽에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쪽에 또 란타우 국제학교가 있어 가지고 아마 애들 교육 때문에 좀 많이 고조하시는 것 같아요 어, 바다 죽이네 홍콩에서 이렇게 좀 바닷가에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는 바닷가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되게 막 멋있네요 이렇게